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데이데이트 날짜와 요일이 있는 데이데이트 제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남성용계이고요. 레퍼런스 넘버는 118239입니다.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제품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제품 2015년도에 구매를 하였고요. 풀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젤의 크기는 36, 18K Y골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게감 있습니다. 데이드이트는롤렉스가 1954년도에 세계 최초로 맨 처음으로 소개한 제품인데요. 날짜와 요일이 같이 있는 제품, 1954년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큰 특징으로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가 다이아몬드입니다. 1, 2, 사이클롭스 6시에 바게트컷 다이아몬드, 9시도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인덱스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플루트 베젤이 이렇게 움직이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시죠? 듀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열의 브레이슬리넣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고 보시면 이게 살짝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잠갔을때 열때도 이런식으로 하면 아주 쉽게 열립니다 뒤에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제품이고요 예전에도 여러번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인데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젤의 크기가 36 8K White Gold 제품 레퍼런스 넘버는 118239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짠